네, 어, 지금 제가 준비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상품 등록하실 때좀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되는 상황들을 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명, 그리고 우리가 판매해야 되는 가격, 그리고 옵션의 가격이 있다면 옵션 가를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옵션 가격을 결정을 할때좀도 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요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내용을 하단 부분에다가 기입을 해놨구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한마디로 이 상품을 많이 찾는 고객들이 주로 많이 찾는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조사를 어 네이버 광고를 통해 가지고 키워드를 조사를 해놨고 거기에서 중복되어 있는 애들은 키워드로 뽑아서 상품명에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넣어 놨고요 기치가 아니라 기침인데 오타가 났네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나중에 해시태그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사용할 내용이라서 일단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이거는 예시로 가져다 놨는데요 제가 지금 판매를 할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감기에 좋은 차라는 것을 등록을 할 예정인데 감기에 좋은 차를 등록을 할때이 상품이 1등하는 카테고리가 어느, 어느 카테고리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보면 카테고리 기타차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기타차 카테고리에도 저희가 상품 등록을 해보려고 이렇게 따로 적어놨고요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50글자 자 내로 해서 키워드와 브랜드명과 모델명 그리고 타겟과 속성값을 포함을 했는 것을 50글자 내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50글자 안에 적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글자 수를 계산하는 걸로 여기에 함수를 써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타이핑 있는 거는 제일 첫 번째 있는 게제 브랜드, 차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옐로우 레시피라고 하는 모델명과 키워드는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고객들이 자주 검색하는 검색어들인데, 지금 보면 감기, 기관지, 기침, 목, 감기, 감기, 목, 목, 좋은 차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복되어 있는 애들이 있죠. 이 중복되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놓은 거고요. 보면은 감기, 기침, 목, 기관지 좋은 차라고 써놨고 도라지차는 하나의 그 완성형 검색어이기 때문에 이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도라지차라고 하는 이름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에는 10개의 티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상품의 속성이기 때문에 차를 검색을 해보면 위쪽에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값이 나오는데 그곳에 이 열티백 티백이 뭐 100g인지 뭐 아니면은 10g인지 몇 g인지 이렇게 쓰는 칸이 나옵니다. 그 속성 값을 입력한 내용을 똑같이 상품명에 중복되게 입력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는 해당하는 타겟이 누군지 뭐 조카 선물인지 아니면은 그리고 부모님 선물인지 선생님 선물인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타겟의 내용을 뒤쪽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의 수가 50자 내로 들어가야 하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곳에다가 지금 브랜드명과 모델명을 썼기 때문에 상품을 등록하실 때 하단 부분에 나오는 브랜드명과 모델명 쓰는 칸에 이 내용을 똑같이 기입해 주셔야지 이 필드의 연관도 가산점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라 점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 100글자까지 사용이 가능한게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근데 글자수를 50글자 내로 해주셔야지 어뷰지에 걸리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글자수 50글자 내로 꼭 적어 주시고요 어, 소비자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어놨는 금액인데 요거는 사실은 판매자가 정해주는 금액이죠 자 제가 도매가를 예를 들어서 한 개를 팔 때에는 도매가가 4,500원인데 어... 만약에 세개를팔 때에는 11,500원이라고 했을 때이 도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비자가를 결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가격, 상품의 금액에 따라가지고 이 소비자가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실은 결정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실 때 도매가에 적어도 뭐 20%, 30% 이렇게 남기고 싶다라는 마진율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소비자가를 도매가에는 해서 도매가 곱하기 1.5를 해주시게 되면 마진율이 대충 한 20%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1.8을 넣어주시게 되면 마진율이 한 대충 30% 가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고객의 가격이지만 만약에 내가 받아야 될 마진이 적어도 30% 정도는 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 1.8을 곱해 주시면 되겠고 적어도 한 20% 정도 할게 난 위탁 구매 상품이라 가지고 가격의 경쟁력이 그렇게 없어 그래서 너무 가격을 높이면 안 나갈 것 같아 다른 판매자랑 난 경쟁이 안될것 같아 그렇다면 최소 마진액으로 한 20% 정도 봐주신다고 하시면 소비자가에다가 1.5에서 6 정도를 곱해서 넣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가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나서 제가 옆쪽에다가 입력했는 수식이 있는데요. 이 수식은 수수료가 제가 판매하는 이소비자가에 5.74, 한마디로 지식쇼핑 연동수수료 2%와 카드사 수수료 3.74%를 더한 5.74%를 넣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하단에 나와있는 수수료에서도 똑같이 그 수식을 적어줬습니다. 부가세는 제가 판매하는 이 소비자 가에서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가에다가 10%를 곱한 금액을 가져다 놨고요.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는 앞쪽에 있는 소비자 가, 내가 판매하는 가격에서 도매 가격과 소, 수수료 그리고 부가세를 제외했는 금액에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금액을 적었고요. 이 금액이 내가 받는 마진, 한마디로 내가 받는 아이 마진이 소비자가 대비해서 얼마의 마진율, 내가 이익을 얻었냐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마진율에서 소비자가를 나눠준 금액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 삭제를 한 다음에 한번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해야 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칸이 다 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칸이 다 비워져 있다고 했을 때 소비자 가을 얼마로 할 것이냐 내가 받아오는 도매의 가격은 4,500원 이다 라고 했을 때 소비자 가은 엑셀에서 는 이라는 기호를 넣어 주신 다음에 도매가를 클릭을 해주시고 곱하기 1.8 해주시면 대충 마진이 3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소비자가가 가 가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있는 금액을, 여기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기에 있는 도매가에다가도 연산을 넣고 싶다면 이 소비자가 금액을 옆쪽에 있는 작은 요 어, 네모난 거 여기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얇은 십자가 모양이 나오죠. 얘를 아래로 이렇게 땡겨주세요. 그러시면 계산이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금액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연산식으로 1.8을 곱하지 않고 나 9,900원에 팔 거야 이런 식으로 넣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진을 얼마만큼 받을 건지를 예상을 하고 싶어서 그냥 소비자가도 그냥 대충 빨리 계산을 하고 싶다면 1.8 또는 1.5 뭐 이런 식으로 곱해 가지고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판매하는 이 소비자가에서 10%를, 아, 소, 어, 제가 판매하는 소비자가에서 카드사 수수료가 제일 높은 금액으로 일반적인 고객이 구매하는 금액이 음,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수수료 3.74%를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사업자 군에 따라서 수수료율은 좀 다르지만 개인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3.74%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2%의 지식 쇼핑 연동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드사 수수료 3.74% 3.74%의 지쇼핑 연동수수료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는 5.74%의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74라는 금액을 이 소비자가에다가 곱해서 이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여기에다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라는 수식을 넣어주시고 앞쪽에 있는 소비자가를 클릭을 해서 곱하기 5.74%. 센트를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수수료가 나오게 되고요 자동채우기 들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밑에 있는 소비자가 까지 끌고 와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부가세는 부가세하고 등 등호 넣어 주신 다음 에 소비자가 클릭하시고 곱하기 10% 넣어 주신 다음에 엔터 쳐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 넣어주시면 부가세를 계산할 수가 있죠. 마진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소비자 가까에서 빼기 도매가 빼기 부가 수수료 빼기 부가세까지 해서 각각의 셀을 이 등호 키보드에 있는 빼기와 같이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마진까지 맞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진율이라고 하는 것은 넣어 주시고 여기 있는 마진 금액을 먼저 클릭해 주신 다음 나누기 기호 해주시고 소비자가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엔터 넣어 주시면 마진율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혹시나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안 나오신다면 위쪽에 있는 속성 값에서 %를 눌러주시면 %로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마진 금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수점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가 받는 금액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 수를 줄여주시는 위쪽에 있는 속성 여기 홈 리본 메뉴에 있는 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자리 수를 줄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는 이 컴마 기호 해주시면 은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의 금액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가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소비자가를 결정을 했으면 이제 상품 등록을 할때 고객들한테는 8,100원이라는 금액으로 보여줘야될 거고 여기에 있는 2만 7 0원이라는 금액은 자 여기다 계산을 넣어 볼게요. 음마네 죄송합니다. 음, 빼기. 음, 계산 잘못했네요. 엄마, 음, 아, 네네네. 여기를 제가 잘못 붙여놨어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고객들한테 보여져야 되는 가격은 8,100원인데 저는 상품 고객이... 주문하러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 옆쪽에 있는 삼각형 기호를 이렇게 눌러서 옵션이라는 걸 누르면은, 세 개를 샀을 때, 2만, 12,600원이라는 옵션가가 붙어 싶은 거예요 한 페이지 한마디로 8,100원 짜리랑 2 7 700원 짜리랑 같이 팔고 싶은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포인트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상품 등록을 그냥 일반적으로 해주실 때 소비자가를 이런식으로 적으시면 사실 상품 등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옵션가를 정해지는 기준에서 밑에 보시면 판매가가 0원에서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옵션가를 0원에서 100% 이하로만 설정이 가능하고 판매가가 2천원에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판매가의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100% 이하까지만 설정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판매가가 만원 이상이었을 때는 판매가의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100%까지 이하로 설정이 가능해요. 이세 가지의 기준선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에 지금 내가 고객들한테 노출하는 가격을 8,100원으로 해준다라는 거는 두 번째 기준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옵션값 8,100원으로 넣으면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옵션 금액이 100%로 8,100원까지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12,600원이라는 옵션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옵션 가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페이지에 이 상품을 같이 등록을 못하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의문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웃음>